자 14-6번 봅시다 Y는 이 지수함수 위의 점 예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반을 A 접선이 Y축의 반응 B라고 하는데 APB의 넓이가 최대라 되도록 하는 T의 값은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넓이를 T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S 넓이라는 식이 T로 표현됐다 얘를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우리는이 T부터 일단 한번 잡아봅시다 T,E의 마이너스 T 이거 되겠지? t 콤마 2,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된이 식에서 이 a를 잡으면되면은이 a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1이게 t겠지 t 왜냐 이게 a가 0, y 값은 같은 2, 2에 마이너스 t니까 그지? 그리고 이 y절편을 지금 잡는 게 중요한데 이 y절편이라는 거는 얘는 한점 아니까 이거 구해 기울기 구해보면 y'이 얘가 마이너스 2,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t 넣은 이 기울기가 뭐가 되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,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, 2에 마이너스 t에 x에 t를 넣었더니 플러스 2e의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나온다. 근데 여기서 이제 y절평 구하는 거니까 y 에 x자리에 0 넣어야 되지? 0 넣으면 은 y는 2t e의 마이너스 t랑 음, 더하기 2e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럼 얘네들은 y는 e의 마이너스 t의 2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. 얘가 0,Y절편이 e 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E 플러스 2T 플러스 E라는 거지 이렇게 잡힐 거고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이것들을 싹 빼주면 여기 남는 애들은 E에, E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우리 이 넓이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ST식은 자두개 곱해서 나누기 2분의 1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T의 2의 마이너스 T 자, 밑변, 위, 높이 곱하기 밑변 t 이렇게 해주면, 우린 결국 남는 게 t제곱에 e 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. 이게 넓이식이고, 이넓이식의 지금 최대값이, 즉, 최대가 되도록 한다 했으니까, 이 넓이식을 각각 t를 무한대로 보내고,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봅시다. 자,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,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얘는 0일 거고,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무한대일 거예요. 그럼 얘를 이걸 미분을 해주면, s't는 앞에거 미분 뒤에거 그대로 et e에 마이너스 t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 마이너스 t제곱에 e 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우리 e에 마이너스 t로 묶으면 안에거는 마이너스 t에 t와 e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t는 0 또는 2라는 소리니까 이것들의 그래프를 싹 그려보면 얘네들은 0콤마 몇 나오고? 0콤마 0 넣어봅시다. 이거 여기다가 0 넣으면 0이고 0콤마 0 찍고 2콤마 어, 2제곱분의 4 여기겠지? 그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0으로 가까이 가, 다가 붙는 이런 식의 애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 그럼 우는 요거에서 이 넓이식을 최대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이 t 자체는 지금 플러스밖에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만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넓이의 이 노란색으로 칠한 애들 중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2제곱분의 4가 최대값이겠지. 이 최대값이 2제곱분의 3입니다 근데 이때의 t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의 t값은 2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인 2제곱분의 4가 나오는 거니까 t가 2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